자, 우리 여러분들 무난 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 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플레이해볼 컨텐츠는 바로 우리 사무엘로 사이코패스 짓을 할 겁니다. 즉, 사이코패스를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아니, 나른님, 어떻게 해야 사이코패스 짓을 할수 있죠? 좀비구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사이코패스 컨텐츠는 바로 한 놈만 주구장창 죽일 겁니다. 자 일단 적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버님 쇼크크림님 이서희님 종경님 청혜진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적팀에 지금 블루팀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바로 엠버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일겁니다 자 엠버님은 여러분들 지금 제 스킨 이름이 뭐였지? 아 이유리 그래 이유리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일겁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라 이 엠버님만 계속해서 죽일거고 엠버님이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 계속해서 엠버님한테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 사모엘입니다 스위치랑 다른 좀비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과연 엠버님께서 무슨 좀비일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아 엠버님 무슨 좀비인지 안 물어봤네 일단은 최대한 좀비들 한번 짜자다니보도록 하죠 근데 이사무의스키 진짜 사놓고 나서 한번 써봤어 오늘 처음 써보는데 어 이건가? 이거 혹시 엠버님이세요? 엠버님 같은데? 아닌가? 혹시 엠버님이신가요? 혹시 엠버님이세요? 엠버님이라면 거기서 백덤블리한번 해주세요 아 정혜진님이네 아 정말 엠버님 어딨어 엠버님 어딨어 엠버님 엠버님 어딨어 난 엠버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엠버님 방송 보고 계시죠 엠버님 스킨 뭔지 좀비 스킨 뭔지 말해주세요 엠버님 우리 엠버님 좀비 스킨 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엠버님 좀비 스킨이 대체 뭐지 이건가 어 아닌데 어, 뭐야 나나 나 다른 좀비를 길따려버렸어어 잠깐만 뭐지 일단 엠버님을 찾아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자 광기 그리고 여러분들 저 황금 좀비 둘다 아니에요 그럼 엠버님은 다른 좀비라는 건데 혼자 어디 계실까 아, 지금 설마 나한테 도망다니는 거아 저긴데 기 저긴데 기 저긴데 기 엠버님 다 봤습니다 자 엠버님이 여러분들 지금 잡았다는 거는 그래서 엠버님이 무슨 좀비지 헬좀? 헬존? 헬좀이 뭐야 우리 헬좀이 뭐죠 여러분들 헬로 헬로윈 자,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 컨트롤 한번 딱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서 위로 여러분들 잠깐 피해 주고요. 자. 자! 아! 실수. 자! 아! 실수. 힛. 아무튼 이제부터 저는 에유리 아, 에유리? 이유리만 잡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약간 아 필요없어 저리 가! 저리 가세요! 우리 잠자미님 일단 수원을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난얘 잡을 필요없어 엠버님만 잡으면 돼다 필요없어! 내가 잡을 사람은 엠버님이야 어 우리 엠버님 스위치 파괴 하셨네요? 제가 잡으실 분은 엠버님밖에 없어요 우리 엠버님 어디 계세요? 저는 이제 엠버님만 쫓아다닐 건데 잠깐만 잡혔네? 잡혔네? 어? 어디 계시지? 잠깐만, 잠깐만 엠, 엠버님? 엠, 엠, 엠버님 설마 잡히셨? 진짜 잡히셨나요? 잠깐만. 어? 엠, 엠버님? 엠버님~~~ 왜그 i e 있어 좋았어 넌이 b 죽었다 이 m 너만 쫓아다다다부 n 바꿔야 되는데 부 e 바꿀 시간이 없다 부 o 바꾸니까 멈췄다 i 이제부터 여러분들 b 버님을 다시 잡으러 i e 보도록 하죠 Emboni! Emboni! e m b 잡 n i e m b o 내가 잡을건데 엠버님을 <웃음> 내가 잡을거라고 내가 잡지마 내가 잡을거야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끝